이 플로깅은 스웨덴어라고 합니다. 천천히 달리면서 쓰레기를 줍는 운동이라고 하는데요. 플로깅을 통해서 환경도 지키고 이렇게 건강도 지키는 이 챌린지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홍보도 많이 하고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. 선언식을 통해서 우리 하천 또 호수 이 환경을 지키기도 하고 시민들의 건강을 또 증진시킬 수 있는 좋은 기기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발음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눈 크게 떠야 돼. 이게 다 쓰레기야. 이게 이게 난리라고 지금 쓰여서 이거. 이게 다 쓰레기인데 이게 뭐야? 이게. 지금 한한 한 15분, 20분 걸었는데 반은 참것 같죠? 예, 이렇게 겉에서 보기에는 별로 없어 보이는데 막상 이렇게 다녀보면은 구석 구석에 쓰레기들이 예, 이렇게 눈에 보이네요.